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포스코 DX 포스코 ICT죠. 최근에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추천했던 이유는 역별 끊고 박스 보여줄 때 여기서도 한번더 전고 돌파가 나왔죠. 주황색깔 원에서 돌파 기준으로 120% 박스 하단 눌림 기준으로 160% 상승이 나왔고 좀 천천히 갈거라고 리딩을 드렸는데 4개월 만에 급하게 우다다다 올라갔고요 정고 돌파 나오는 만원 안착하면 14,800원 역대 신고가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만원 위에서 잡았어도 50% 이상 수익이 수월하게 나왔던 거고요 물론 여기도 돌파자리긴 하지만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 정도만 하는 게 좋았겠죠 나머지는 하락하면 또추매한다는 관점으로 1차 매수만 가능했던 자리다 그리고 전고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요 구간에서 로봇 신사업으로 이전보다 이 종목을 훨씬 더 좋게 본다고 리딩을 드렸습니다 또한 중장기 목표를 역대 신고가보다 더 높게 드렸습니다 더 높게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수월하게 홀딩이 가능했다 다음 포스코 엠텍 과거에 추천하다가 좀 물렸던 종목인데 약수익주고 하락 나온 걸로 기억이 되고요. 월봉, 약별 끊고 올라올 때또 여기서 재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도 12,000원대 전고돌파하고 쭉 크게 올라갔고요. 요거는 일봉이고약할 끊고 박스 돌파 시도 자리 그리고 또한번더 박스 업그레이드하고 박스 돌파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반복 사인 드렸고 이후에 추세로 쭉 크게 올라갔고요. 다음 박셀바이오 작은 박스 돌파 45,000원 정도에서 추천드렸고 이전에도 같은 타점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여기도 작은 박스 돌파 나오던 자리 9월 일정주로 추천 지금은 4월 일정주로 추천 목표가를 크게 줬고요. 엄청나게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봉, 박스 돌파, 2 4일선 돌파 동시에 나왔죠. 이때 크게 가거나 크게 조정 주고 올라온다. 그리고 절반 회복하면 6만원 중반까지 간다고 했는데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추세 홀딩이 수월했고요. 7일 만에 6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왔고 여기는 가짜 반등 노리고 추천드렸고 여기도 가짜 반등 노력을 추천드렸는데 여기서는 실패했죠. 여기서는 손절이 나왔고 손절하지 못하고 어, 괴롭게 가지고 가던 분들도 수익 전환이 되기는 했네요.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반드시 초보 금지라고 실패시에 짧은 손절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 정배열 끝나고 역배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초보분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정배열 박스 돌파 자리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충분히 부담없이 매수가 가능했던 자리고요. 이거는 박셀바이오 추천 양식인데 돌파 매수가격 손절가, 눌림매수가격 손절가 있고요. 수익 목표도 있고 절반 회복시에 6만원 중반까지 간다. 차트는 무릎 시작점이다. 그리고 재료 일정, 또 밑에 보시면 잘려있지만 재무랑 위험요소 이런거 다 알려드렸고요. 40% 이상 수익 내신 분들 오늘 인증 주셨고 460만원 46% 360만원 48% 110만원 40% 130만원 40% 자 제가 20% 이상 최소 20% 먹으라고 했고 상한가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40% 이상 먹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분할 매도하면서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현재 박셀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가남치료제나뭐 기타 임상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종목에 맹신하게 을 되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도 박셀바이오의 가치를 믿고 계속 홀딩을 하게 되죠. 역시 내가 공부한 게 맞았다. 내가 이 가치를 믿고 홀딩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맹신하다가 추세가 꺾일 때 매도하지 못하고 제자리까지 가만히 들고 가게 되는 수입 반납을 모조리 다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면 반드시 도중에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렇게 하락시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분할 매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도 동일하게 또 올라가고 있지만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꺾이지 않고 쭉쭉 올라가기를 기현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이전처럼 보인다면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네가 차트쟁이 주제 박셀의 가치를 알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추세가 꺾일 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마찬가지죠. 20년에 광풍으로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이 전부 다 10만원 도달할 줄 알고 목표가 10만원, 12만원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다 10만원은 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고 개미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려갈 때 정리하지 못하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손실 전환 당했죠 그리고 제일 위험한게 뭐냐면 도중에 한번 가짜 반등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지고 여기서 가짜 반등 한번 주죠 요때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추매를 하거나 또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렇게 손실 전환 당한다 이 그러니까 가짜 반등 구간 이것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나오면 쌍봉이탈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고점에서 쌍봉이탈은 항상 주의를 하자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런 종목도 홀딩 계속 지금 하시면 되는데 추세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요 이건 6만원에 강력추천드렸고 추세 하단에서 전고돌파 나올 때도 추천드렸습니다 제추천드리고 계속 추세를 타고 갔기 때문에 뭐 딱히 정리할 구간이 없었죠 수익권이 컸던 분들은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분할매도분할매도 하는 건데 딱히 이 추세를 이탈 없이 15일선 타고 정직하게 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할 구간이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크게 흔들었던 구간이 또 여기인데 이 구간, 이 구간인데 뭐 여기서 1차 매도했다 하더라도 뒤에 큰 추세는 지켰으니까 남아있는 물량은 또 홀딩이 가능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보유자분들 홀딩하시고 여기에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신경 써주시고요. 뭐 물론 수익권이 이렇게 크다면 이거 이탈 나올 때도 대응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수익권이 작다 평단이 여기다 그러면 이탈 나올 때마다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 EN 플러스 월봉 역별 끊고 여기서 역별 끊고 올라올 때 추천드렸고요 단기 130% 하락 나왔을 때또광원에서 눌림 추천드렸고 단기에 3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300% 온전히 다 먹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 고가일 뿐이에요 단순 고가지만 제가 추천했던 타점들 이런 타점을 복습을 하시고 아신화가 추천하고 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 많구나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내가 이 고가 내에서 절반에 절반에 절반만 먹었어도 아주 조금만 먹었어도 큰 수익이다 그렇죠? 아주 조금만 먹었어도 30% 정도는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먹지 못해도 타점 복습에 주력을 하시고 e n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도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계 25% 수익이 나왔죠 전고돌파 나왔을 때 추천하고 하루만에 16% 이틀만에 25% 이렇게 제가 제 추천하는 타점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단순 고가만 보고 오해하고 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고돌파가 나오는 타점에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저스템 같은 경우는 어, 돌파 자리가 나왔지만 밀렸죠. 이런 경우에는 밑에 지지 잡고 춤에 대응하던가 손절 대응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2구산업 2구산업은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하고 좀 쉬어갔습니다. 어, 지루했죠. 여기서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버텼으면 4개월 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어렵다면 버티기가 괴롭다면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단기 손절 까이탈할 때 손절하고 제가 재추천 줄때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되겠죠. 재매수 기준으로는 단기 바로 올라갔고요. 역시 EN플러스와 동일하게 전고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또 고점에서 재추천드렸고 하루 만에 1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기준을 잡을 때는 항상 꼬리는 다 무시합니다. 꼬리는 다 무시해요. 고리무시고리무시 꼬리무시하고 고리무시, 캔들 몸통 기준으로 양봉의 종가, 은봉의 시가 기준 잡고 올라오는 자리, 빼꼼 두더지 머리처럼 올라오는 자리를 잡고 1차 매수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월봉이고, 역배 끊고, 바닥권 여기 11월에 처음 추천 줬고 이후에 행보 지켜보다가 돌파 나올 때제 추천을 드렸던 거고 5 0 0 0원까지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동이 워낙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결국 5천원까지 도달했고요. 5천원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고 고가는 돌파 기준으로는 60% 눌림 기준으로는 80% 나왔습니다. 다음 하이스틸 초록 옷마다 추천하고 단기에 15% 이상 수익을 줬고요. 이번에도 단기 수익을 바로 줬습니다. 이때도 시간의 상한가였고요. 다음날 23% 튀었다가 정석 반짝 내려왔고 여기도 시간의 상승이었고 다음날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일반적으로 시초에 튀었다가 빠진다 항상 배우고 있죠. 최근에 시회 상승 반짝 종목은 현우산업 이때 추천주고 반짝했고요. 구형테크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무료, 유료 공통추천드렸고 3일만에 급등 나오고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시간의 상한가가 나온 날 다음 날이죠.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그때 이탈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줘야 됩니다. 구형테크도 마찬가지고 시가이탈, 저가이탈 이렇게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줬어야 되고요. 시가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시가를 지키면 골딩이 가능하고 시가 히탈하면 그때부터는 분할매도 시작합니다. 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1봉이고요. 박스 돌파 나오던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기에 30% 이상 또 다시 여기서 밀리죠. 밀리는 구간에서 2,900원, 3,000원까지 내려오면 눌림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기준으로 50% 반등 나왔습니다.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였고요. 빼꼼 올라왔던 자리 여기서 뿅좀 흔들긴 했지만 정석적인 흐름으로 TV 첨단 소재 박스 자리에서 갭 메우기로 추천드렸고요. 갭은 비어있는 자리를 뜻하고 초록 안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간다입니다. 어, 요 관점으로 박스 매매했으면 돌파 30 눌림 기준 50% 이상 수익 나와줬고요. 상한가 다음날 이후에 쭉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면서 여태까지 홀딩을 할 수가 있었던 자리였고 최대 600% 수익 당연히 온전히 모든 물량을 다 600%까지 지금까지 들고 있지 못하겠지만 추세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물량이라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은 높다. 이렇게 운 좋게 빠바바바 올라가면 반드시 한방에 매도하지 말고 분할 매도하면서 일부를 끝까지 끌고 가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 4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한바이오 시간의 상한가였고 점상으로 상한가 마감 상승했던 이유는 정부의 인공혈액 기술 투자 소식도 있었고 2차전지 전고체 기술 이전 사업 추가 예정 5월 29일 임시주총 일정도 있고요. 다음 하이스틸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1%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죠. 앞에도 봤고 이때도 추천하고 시간의 상한가 했는데 하루만에 23% 튀었다가 이렇게 단기에 급등하기 전 가격까지 내려왔고 또 이후에 반등 좀 주다가 더빠졌고요 오늘도 시간의 상승에서 제자리까지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구간 정석 흐름으로 시간의 상승 다음날 반짝 상승 하락 나와줬고 교과서니까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했던 이유는 여기 박스 돌파 나올 때 돌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고요. 종가 배팅으로도 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끝이 아니라 또 여기도 끝이 아니죠. 눌러주고 타점 잡고 재매수해서 수익 냄면 되고 다음에도 눌러주고 또 돌아 나오는 흐름 속에서 재매수는 가능합니다. 다른 철강주도 다 유사한 흐름이 나와줬고요 한국주강 시간의 상한가였고 얘는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7% 마감했네요. 분봉을 보시면 바로 상한가 직행했다가 풀리고 떨어졌고요. 이렇게 풀리고 떨어질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하이스틸도 마찬가지로 시초에 튀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보할 매도 이렇게 찹찹찹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금강, 철강 역시 동일하고, 시간에 6.4% 상승이었고,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2%. 다음, 오가닉티 코스메틱, 시간에 6%, 고가 5.5%, 종가 마이너스 4%. 121선 이탈했네요. 5일선도 같이 이탈 했고, 지금부터는 빠르게 크게 빠지는거 더욱더 경계를 해야되는 차례입니다 문배철강 철강주 반짝 GI 이노베이션 시간에 5.4%였고 고가 8% 종가 보압 아직 요렇게 고점 박스를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박스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큰 조정을 경계를 해주셔야 되겠고 추천은 요때 한번 드리고 요때도 한번 드렸죠 전고돌파 할때아 여기였구나 여기 전고돌파 나올 때 전고돌파 타점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NI스틸 철광주 반짝 SM 백셀 상한가 시간의 4.9%였고 최대주주 SM 하이플러스의 장래 매수로 지분 확대 공시가 있었다 뭐 43,000주? 크게 매수한건 아닌데 조금 지분 늘었다고 바로 상한가 가버렸네요 다음 6일 cns 4.5% 재료는 없고 상승 마감 부국 철강 철강주 반짝 EN 플러스 시간에 4%였고 9월에 일정 있습니다 9월에 전극제품 케파 확대위에서 추가 증서를 진행한다. 9월 일정 있고, 요날 재추천 드렸고요 기존에는 요 밑에서 추천 반복해서 드렸었죠. 사면 철강, 철강주 반짝. 현대비앤지 스틸, 철강주. 경남 스틸, 철강주. 넥슨게임즈 고점 경신을 해주고 있는데, 시간의 3% 상승이었고, 블루아카이브, 중국 진출 기대 큐리언트 반짝 티움바이오 반짝 이렇게 대부분 다 반짝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예외적으로 두 종목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10% 미만 마감이고요. EN 플러스가 그나마 얘도 상승 마감을 해줬네요. 일반적으로는 하이스틸 한국주강처럼 시초에 반짝했다가 하락이 나온다 다음 장중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전력설비관련주 전기민영화 이슈로 비츠로시스 이화전기 동전주 부관에 있던 바닥종목이 상한가를 가졌고 나머지 재롱산업재롱전기요런 애들도 크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50% 이상 증가될 거라고 하죠. 다음 포스코그룹주, 철강주들이 2차전지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DX,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원강제도 지분관계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포스코DX를 중장기 추천을 드리고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철강주 세아제강 대호특수강 세토피아도 반응을 보여줬고요 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한다는 뉴스가 전일에 있었죠. 이에 전일 하이스틸이 시간의 상한가였고 반짝하고 빠졌고요 다음 리튬 관련주 EV 첨단 소재 엔투텍 지 n 1 에너지 계속 고점에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변동이 크니까 이 종목들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초보자분들이 들어가기에는 껄끄러우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다음 2차전지 RF세미, 동원시스템즈, 레이크머티리얼즈, 이녹스 한국과 중국 2차전지 합작이 활발하다 다음 광물관련주 광물확보를 위해서 10조원을 투자한다. 관련주들이 철강관련주들이랑 겹치죠. 다음 진단키트 엠폭스 원숭이 두창 국내 감염 추정환자가 또 추가로 남았다. 이에 진메트릭스, 휴비츠, 미코바이오메드가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제약관련주 박셀바이오 추천하고 7일만에 60% 올라갔고 새 먹으라고 리딩드렸습니다. 영진약품 라파스 에이프로젠도 반응이 좀 있었고 다음 구리 관련주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대원전선 이구산업 국일신동 이구산업 추천드리고 80% 이상 올라갔고 재추천하고 하루만에 또 1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4대강 관련주 가뭄과 홍수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방안을 강구하라 이 예. 이하공영 장막판에 급하게 올랐다가 시간으로도 좀 오르더니 4시 30분부터 다 무너지면서 하락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이하공영이 대장이었고 시간의 초반에는 웹스가 대장이었습니다. 웹스 상한가 풀리면서 나머지도 다 하락이 나왔고 장막판에 급등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시간으로 차액실현이 나오는 거 암기하시고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높은 확률로 그렇게 흐름이 나옵니다. 다음 태양광 풍력 관련주 우린 pts 윌링스 한전기술 개별 테마로는 선바이오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SM 백셀도 전일 시간의 상승이었고 우리 기술이 원전 제어 시스템 독점 관련해서 급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다음 4월 17일 시간의 특징주 드래곤플라이 상한가 정부가 m g 세대 디지털 치료제 개발 착수에 나섰다. 최근에도 한번 뉴스가 있었던 거고 관련 주로는 라이프 시멘틱스, KPS, 네오리진, YJM게임즈가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가 3.9% 나머지는 1%대 상승이 나와줬고요. 디지털 치료제가 뭐냐면 VR, 가상현실 기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거고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다. 머리로 먹는 약, 제3의 신약으로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 폰플라이, 동전주고요.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적자지속의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역배열을 좀 끊고 옆으로 행보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적자 지속에 동전 주니까 관심을 좀 끄는 게 좋겠죠. 바닥에서 크게 크게 튀어주는 구간도 있지만, 또 금세 제자리로 빠지고 있고요. 121선, 910원 정도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가 전고점 저항대랑 또 겹치는 자리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었고, 시간의 상승으로 858까지 올라왔고요. 858 요정도까지 올라왔고 위에 121선 정고점 910원 정도 강력한 1차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20원 이전의 위꼬리 가격 저항 보시면 되겠네요. 지지는 주요하게 700원 649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이탈하면 역대 신저가로 가면서 상패와 가까워집니다. 다음 라이프 시멘틱스 디지털 치료제 원격 진료 관련 주고요. 역대 끊고 행보 좀 보여주다가 급등하고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1봉은 121선 위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고 5,860원까지 위에 6,000원 6,000원이 박스 상단 그리고 1년선 저항대랑 겹치는 자리니까 6,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 그 다음에는 정고점 1층으로 또 하나 중간값 저항 넣어주면 되겠고요 지지는 최근에 두어 번 지지를 받아줬던 5140원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요구간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가 있고요 다음 코미팜 시간의 상황과 1 2일에 뉴스가 있었던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임상실험 성공 있었고요 역별로쭉 빠지고 있는 자리 최근 작은 역배열은 끊고 올라와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박스 상단 7,800원 정도 맞고 떨어졌고 일봉상으로는 8,000원 정도의 윗꼬리 저항대 그리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여기가 7,800원 정도가 되네요. 여기가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전고점 저항대고 뒤에도 겹치는 자리 그 위로는 481선 저항대 보시면 되고 지지는 241선 오늘의 저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 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크게 시간의 상승으로 8200원까지 올라가줬고요 종가상 이제 8천원 위로 안착해주고, 다음 480일선 돌파 여부 보시면 됩니다. 1년선 이탈하면 또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탈부터는 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 플라즈맵 9.8%, 멸균기, 스터링크 미니를 미국에서 FDA 인증 획득을 했다. 의료기기 관련주고 여기 수평지지 이탈하고 좀 무너진 흐름이네요 약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가까이 6,6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박스 상단 6600원 정도 안착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리면서 박스 형태로 가칠 수가 있겠죠 지지는 오늘의 저가 5960원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두개 남아있는 수평 지지 이전처럼 이런 역배열을 끊고 끊고 올라서고 정배열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끊으면, 여기서, 박스 내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다음, 황청 그룹, 동전주고, 시의 9.8% 상승,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 동전주,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중국 기업은 다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뭐, 아무리 크게 오르든 관심을 끄고 하지 말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우리의 타점이 아니니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군이 아니니까 그냥 관심을 끄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보유자 같은 경우는 손실중이라면 이렇게 튀어주고 빠질 때 빠르게 본전 생각 버리고 그냥 정리하시는게 낫습니다 481선 430 430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121선 360요 지지가 중요하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시간의 9.8% 상승으로 404원까지 올라왔고요. 또 이전처럼 이렇게 윗꼬리 맞고 떨어지는 것도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더 크게 튀더라도 이전처럼 이렇게 빠르게 제자리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에이팩트 8.7% 반도체 관련 주고 뉴스는 딱히 없네요. 월봉 추세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역배열로쭉 빠졌고요. 역배 살짝 끊고 올라왔다가 또 밀렸고 일봉은 이렇게 큰 박스로 봐야 되겠습니다 30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3000원 지지 3000원 이탈하면 여기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3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까지 이제 위에 481선이랑 정고점 3600원 그 다음에 3800원 정도 이렇게 두개 주요하게 저항대 보시면 되고, 30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도 전구점이랑 몸통이랑 좀 겹치는 자리네요. 그 다음에는 윗꼬리 두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엔투테. 쭉 역배열로 빠지다가 동전주까지 되고, 역배열 끊으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역배열 끊으면서 급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지에난 에너지, 커플링으로 리튬 호재로 바닥에서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고점 박스가 이렇게 몸통 기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시간의 상승으로 8% 1800 3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1830원 정도. 요 정도까지 또 올라와줬고, 4월 7일에 윗꼬리, 1850원 돌파 한 착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성공하고 안 착하면 또 주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박스 하단, 1400원, 130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점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 다만 단기에 200%나 올랐고 이렇게 고점대비 하락 나오면 마이너스 35% 나왔네요 단기에 마이너스 30% 이상 당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 가든 말든 좀 관심을 끄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지애넌 에너지 엔투텍이랑 커플링이라고 했죠. 리튬 고재 관련해서 전고 돌파하고 미친듯이급등 얘도 유사하게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몸통 기준 꼬리 기준 시간의 6% 상승으로 19,0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9,000원 정도까지. 고점 박스 매매하시면 돼요. 여기 이탈 없으면 계속 반복 매매는 가능하다. 단기평을 넣어보면 15일선에서 반등 나왔고요. 그럼 15일선도 주의하게 보시면 되겠죠. 엔투텍도 종가상 15일선 이탈 없이 올라왔었고요. 다음, 이수화학.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세부지침이 18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다. 2차전지 관련주 6% 정도 시의 상승이 나왔고요. 전고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는 고점 박스 유지해주다가 뚫고 급등 전고 돌파 자리죠. 그 뒤에는 쪼로록 빠졌고요.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이탈을 한 상태고. 시간의 상승으로는 45,200원까지. 아직 여기를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여기를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46,000원 정도 회복이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지지는 오늘의 저가. 오늘 저가 히타라면 3만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겠네요. 이제 추세를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4만0 0원 회복 실패시에 가짜 반등 주면서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다음 상신 EDP 5.8% 이수학이랑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 월봉 고점에서 역대 신고가까지 박스 돌파 전고 돌파하고 급등이 나와줬네요 이때는 돌파 실패 뒤에는 돌파 성공 1봉으로도 최근에 고점 박스가 한번 있었고요 전고돌파하고 급등 밀렸다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는 요렇게 고점 박스 내로 역대 신고가 가격인 29,700원까지 올라갔네요 750원까지 계속 고점박스 요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라운텍 4.9% 애플이 6월 5일에 MR 헤드셋 플러스 A를 공개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주 여기 약배 끊고 급등 나와줬고요 요 박스를 돌파했고 그 자리에서 한번더 급등이 나와주면서 전고 돌파 전고 돌파한 자리서 시간의 상승으로 또 역대 신고가 1 7 0 0원까지 가줬네요. 기존의 저항이었던 9,900원 정도를 1차 지지로 잡으시면 되고 다음 여기 기준으로 9,000원 하나 둘 다음 마지막 8,000원 중간값으로 8,500원 나으면 되겠고 주의하 4개 지지 보시면 되고 역대 신고가 가격이니까 저항은 없습니다 다음 앱클론 4% AACR 관련주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정있고 이 일정으로 역별 돌파 나온 자리 박스 돌파 자리에서 2월 첫번째 추천드리고 또 밀렸지만 추세 하단 반등 자리에서 이때가 3월이죠 3월이고 일정이 4월 중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정 전이다 또더갈수 있다 추천 재추천드리고 50%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정추천 이렇게 일정이 멀때 미리 차트가 돌아나오는 자리에서 반복매매를 하면 수월하죠 종목수를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일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정주의 장점은 명확하게 매도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4월 중순 일정이니까 2월 3월 선반형 노리고 반복매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쫄보의 대응이죠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치우는 건 쫄보의 대응 안정적인 대응법이고 이제 야수들은 결과를 뚜껑까지 열어봅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면 또 크게 반짝 상승이든 상한가 마감이든 급등 마감이든 나올 거니까 하지만 변동이 커지니까 손이 좀 빠르거나 고수분들의 영역이죠 어, 저는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 편하게 미리 선침의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은 전고 돌파하고 살짝 올라온 자리에서 시간에 4%까지 올라왔습니다. 고가는 7% 이게 추천 당시의 양식이고 위험요소는 제약주 특성상 적자지속 그리고 임상 복불복인데 임상 결과가 나오기 두달 전부터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요소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임상 결과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복불복인게 맞고요 결과까지 보는거는 야수의 매매 쫄보는 발표하기 전에 다음에도하고 빠져나오는게 낫다 다음 포스코 퓨처엠 3.7% 2차전지 신사업기대감 여기 전고돌파하고 올라갔다가 요 자리 그대로 지켜주고 또 반등한 후에 한번더 전고돌파 급등으로 역대 신고가 찍어주고 있고요 얘는 5일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음 한참 밑에 있죠. 주가보다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5일선이 현재 지지가 될 수는 없고요. 오늘의 시가 35만 원 정도 여기를 2차 지지 정도로 보시고, 자 캔들의 중간 가격인 37만 원 요쯤을,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5일선을 3차 지지로 보시고 1일선을 4차 지지 이렇게 이탈하면 수익권에 따라서 분할매도 해주시고 지키면 홀딩 하시고 고점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 자리지만 추세 이탈 전까지는 홀딩이 유효하다 이런 자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고 초보자분들이 괜히 들어갔다가 만약에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대응 못하고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무너질 때마다 여기서 마이너스 25% 여기서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고 이런 걸 버틸 수 있다면 버티고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갈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월봉을 보시면 어, 요 고점인데 여기서 물리면 아파요 여기는 마이너스 60%까지 나왔고 여기는 마이너스 50% 단계에 이런 하락파동까지 다 버텨야 한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역대신고가 고점종목 하지 마시고요 최근 추천주 박셀바이오처럼 바닥에서 박스 돌파하거나 이제 박스 하단에서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바닥권의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재 포스코 그룹주들은 박셀바이오로 치면 과거에요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가더라도 뒤에는 좀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무릎자리 공략을 하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발자 여기는 머리니까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도 머리니까 제가 포스코 dx를 중장기 추천 드렸던 자리도 역별 끊고 박스 나오던 무릎 자리였죠 지금은 머리 자리고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던 타점들 요런 자리에서 신규 공략을 노려보시고 이미 머리까지 갔다면 더 가더라도 뭐 어쩔 수 없고 보내주는 매매가 필요하다